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채취 pt 는 물론 미드저니 ai 를 통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쳤다 할 정도의 퀄러티를 보이는 그림 생성 ai 로 수익 창출에 도전해 보세요 또한 저작권의 이슈가 없으니 자유롭게 이용해 보세요 예전에 셔츠에 잠깐 올리긴 했지만 이번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이미생성 AI라면 달리2도 대표적인데요. 이미 소개해드렸으니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연필도 종에도 필요없이 몇가지 비밀팁과 함께 간단한 언어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은 해외 AI들이 활발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동양적인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한국어 음성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미지나 음악에서도 동양적인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그려주는 AI, AI들, 대표적으로 달리투나미드저니 등도 동양적 화풍이 별로 없어요 동양적인 걸 요구하면 중동이나 인도 데이터가 나온다던가 제일 잘 나온 게 일본풍이 조금 묻어있는 정도예요 화풍은 여전히 서양 화풍이고요 이참에 여러분들이 이 AI들을 딥러닝 시켜보세요 1급 비밀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느끼시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밑전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저희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베타 버전을 들어가게 되면 디스코드와 연결이 되는데요 디스코드로 들어가셔서 초보자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 탭에 n e w b i e 즉 초보자 카테고리 3개 중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러시 imagine 하면 프롬트가 프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고 언어를, 언어로 명령하면 됩니다 저는 매화꽃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이곳에 n e w b i e 가 있습니다 그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생성되는 데까지는 6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네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누어서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U와 V가 있는데 U는 U1하면 첫 번째 그림을 좀더 디테일하게 해줘 V1하면 첫 번째 그림을 좀더베리에이션을 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U2,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유2를 디테일하고 좀더 변형해줘라고 다시 어 명령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60초 정도 걸립니다 생성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그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오는 동안 우리는 또 여기서 재미있는 구경도 할수 있고 또 다른 영감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미난 것들을 참 많이 어, 볼수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어, 두 번째 그림을 좀더 디테일하고 어, 변형시켜줘 그러니까 페리에이션좀더 음, 다양하게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어, 나왔습니다 이번엔 설산을 배경으로 하는 매화꽃을 동양풍으로 그려줘 라고 명령을 해봅니다.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보세요. 저 위에는 중국 분인 것 같은데 그림이 참 멋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그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명령한 대로 설산을 배경으로 하는 매화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지금 첫 번째가 좀 마음에 드네요.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변형도 시켜달라고 같이 명령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변형된 그림으로 변환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걸 조금 인기 있는 그림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좀 힙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동양풍의 네온 아트를 어, 한번 믹스 매치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링크를 카피해서 명령어에 포함시키고 네온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또 여기에서 1번이 마음에 들어서 1번을 또 디테일하게 변형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오나트로 바뀐 이 느낌은 이걸 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가 판매하기 무척 좋은 플랫폼인데 작년부터 한국의 결제 시스템 때문에 잠시 중단 상태예요 어, 한국 결제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엣지 대신 레드 버블로 왔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게요 모자에 우리 로고나 아니면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레터도 재미있고 그래픽도 재미있는데 어저 그림으로는 어떤 게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피스도 있고 역시 다양한 음, 예문늬들이 많죠 보통 후디나 모자티나 어, 맨투맨 티셔츠에 그래픽을 많이 넣어서 입잖아요 지금 그런 후디랑 그래픽 들어간 셔츠의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레깅스 레깅스도 매우 다양한 프린트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밑저니에서 만든 그림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그, 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Sell your art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 저렇게 그 판매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그림을 선택을 한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되면 대부분 모든 카테고리의 아이템에 프린팅할 수 있는 어, 시뮬레이션이 보입니다. 배경 화면은 아, 배경 컬러는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브라운 계열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나 스티커 그, 그리고 저는 리빙 제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리빙 제품의 쿠션에 일단 어, 프린팅 해보려고 합니다. 저렇게 상품페이지가 완성이 되고요 어, 에코백도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에코백도 저는 지금 되게 추천 해외 사이트에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와 국내는 좀 마켓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라면 에코백 리빙 제품을 어,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펑크 아니면 사이버 느낌 내온 느낌을 많이 가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 비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밀러 웹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의 방문객 수 트래픽 소스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해 볼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방문객 수가 몇 명이고 또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또그 방문객 수를 비교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 어느 나라 국가들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 어떤 것들을 여기에서 인기 품목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없이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연구를 통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성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탑 카테고리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경쟁사들도 비교를 같이 해놨어요 잘 참고하셔서 판매하는 상품에 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비슷한 사이트가 있죠? 마플이라고 제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어, 해외 사이트만큼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한국 그 사이트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메타저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